좀 실제로 내실손 보험을 착한 실손으로 전환했을 시 얼마나 저렴해질까요? 60세의 경우 5년 갱신 구실손 보험료 15만 9,400원을 지금 착한 실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요 3만 원대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매달 12만 원가량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50대의 경우 구실손 보험 9만 3,000원을 착한 실손으로 전환 시 18,000원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매달 7만 5천원 가량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40대의 경우 구실손보험을 5만원으로 납부하고 계신다면 착한 실손 전환시 1만 1천원 정도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매달 4만원 가량의 월납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결국 다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지금 점검받는 것이 현명하겠죠. 실손보험 상담에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한 실손 도대체 뭔가요? 쉽게 얘기해서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은 전부 구실손, 옛날 실손이시고요.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지금까지 가입하시는 모든 보험은 착한 실손이다 라고 정의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은요. 착한 실비에 비해 구실손은 왜 이렇게 갱신 인상률이 높고 비싼가? 네.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세대별로 구분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 세대별로 손해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에 가입한 사람들은 내는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많이 타게 되면 다음 인상에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간다고 해서 2세대, 3세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럼 왜 1세대 보험료의 인상률이 높은가? 그건 당연히 가입자의 연령대가 높고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병원에 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그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1세대, 2세대는 이전에 보험사가 이미 판매 중단을 했기 때문에 건강하고 보험료를 열심히 내줘야 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새롭게 내야 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손해율이 매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험료는 이에 상해서 연동해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 가입자 90%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손보험이 지금 2 0점의 손해율이 140%인데요 실손보험 전환이 본격화되면 그 손해율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세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은요 건강하다면 착한 실손로 전환해야 될까요? 최근 2년 이내 보험금 청구이력이 없으시거나 건강에 자신 이 있으신 분들하면 착한 실손 전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어차피 지금 예상대로 가면 노후에 절대 유지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착한 실손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내가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그냥 전환을 하셔서 내가 보, 가입한 보험증권을 확인하시고요. 그 콜센터 직원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가입 시점이 언제냐? 보장은 언제까지냐?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손 가입자 분들 중에 표준화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15년 만기 재가입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15년 후에는요 4세대든 5세대든 변경 시점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럼 차라리 내년 21년 7월 이후에 4세대 실손으로 그때 돼가지고 갈아타는 게 맞지 않냐 어,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착한 실손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3년이란 동안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되는 실비는 판매는 7월에 판매가 시작이 되지만 이후에 할인 할증에 대한 데이터가 적용되는 건 3년 뒤인 2024년부터기 이 때문에 이 추이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고 2024년에 4세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기다려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은 험연구소의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